실제 요두 부부가 살면 굉장히 나는 말이 없을 것 같아 <웃음> 남자분이 우리 이제 나, 여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깐깐하시네요 깐깐하다는 거는 되게 말을 이렇게 나금나금 조용조용 근데 되게 패트릭게 해요 그, 두 분의 궁합? 이게 여자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살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노도 안 해. 이 남자분. 배우 일은 계속 하실까요? 근데 올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목소리> <웃음> 왜 딱딱 끊어지냐 <웃음> 말이 내가 이 앉아서 전 보면서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이 이게 순간순간 이게 확확 실린다니까요 전에 네. 가져온 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남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점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운이 점점 빠진다 내가 아까 인사하면서 딱딱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반 이상은 그런 이미지, 컨셉으로 살았나 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유해지고 저런 모습도 있었어? 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 탈환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성격은 부탕하기도 하고 뭔가 까탈스럽거나 예민하진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포장하고 사는 거지 실제 이두 부부가 살면 굉장히 나는 말이 없을 것 같아. <웃음> 남자분이. 그냥 내가 이제 할머니가 말씀 주시는 거만 말씀드릴게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8 이제 9에서 60 넘어갈 때이 사람은 건강 좋해야돼요 몸, 몸수전이 되게 사나워 이제 개묘년 들어오면서부터 2023년부터 서 뭔가 짜잘하게 그러니까 잦은 병치레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이제 나, 여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깐깐하시네요 깐깐하다는 거는 되게 음... 이렇게 해 나긋나글 조용조용 근데 되게 팩트있게 해요 거봐 지금 다 집중하죠? 네. 조그맣게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이 그래 뭔가 말에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조용조용한데 다 주목을 해 입에 기운이 되게 좋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손도 야무져서 뭔가 우리가 손에 살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물건을 만져도 그 물건이 금방 망가져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돼 그러니까 손의 재주가 손끝에 뭔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안타까운 사람들 좀 돕잖아? 근데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좀잘 풀리는 케이스? 약간의 무슨 조금 거짓말 더 붙여도 구원자 같은 느낌? 그럼 두 분의 궁합은? 궁합은 어, 이게 여자분이 다 잡고 살죠 잡혀 사는 게 아니에요. 잡고 살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노도 안해 이 남자분. 남자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딱 우리가 가장의 역할, 아빠의 역할, 어떤 이제 그 남자의 역할이 있죠. 그것만 딱 해요. 그 외적인 것들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거는 여자 내조 외조 뭐다 하고 가는 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들 일적으로면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일이 많다라고는 보여지진 않거든요 아예 메마른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게 돈 버는 일 상업적인 일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남자분은 매우 차인표 씨아 진짜 이거? 차라라라라 차인표 씨 그리고 이, 여자분은 신혜라 씨겠네 어네 맞습니다 그치 <웃음> 차인표 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자를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웃음> 요즘에 예능에 좀 많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배우 일은 그럼 계속 하실까요? 근데 뭔가 내가 주연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카메오라든지 우정 출연이라든지 조연인데 임팩트 있는 조연들 있잖아 잠깐 나오더라도 왜냐면 이분들은 뭐 이름이 어떤 작품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차인표 나왔어? 그럼 그 작품 뭔데? 이런 계속 일은 있어 마르진 않아 근데 이게 크고 작고 그걸 좀 따지자면 그렇게 크지 않는 일들. 분들 기부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본인들의 개인의 이제 심성인가요, 아니면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그런 게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원치 심성들이 그런 거 같아요. 갑자기 이게 렇막 바뀐 건 아니고. 배우 외의 활동으로도 잘 될까요, 이거? 어, 그죠 근데 잘 되면 이 사람들은 그거에 뭐 어떤 기부를 하려. 다는 아니겠지만 뭔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마련을 해요. 이게 잘 풀릴 수밖에 없지. 무조건 내가 막다 이거 먹, 먹어야지,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 이렇게 해서 좀 나눠 갖는. 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살기 편할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잖아. 그러면 참 이게 도둑놈식 보라고 내놔 보따리 내놔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런 선한 영향력이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부부네요. 행복하세요.